남자는 세번 운다 태어날 때 부모가 죽었을 때나아가 망했을 때 나는 자주 운다 내가 망했기 때문이다. 빵. 야 하늘은 내 편이 아니다. 으악! 자 시작합니다 도맹수만 듣는 다이다이 아. 방송 DJ Lucky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8034 8034 608033자 볼들이 돌아갑니다 8번이 나왔네요 그만두겠습니다 많이 먹자 혼자 타고 싶습니다 아내를 찾자 법이 챙기지 못하는 일을 하죠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그녀를 구할 액션 히어로가 필요하다 우리 와이프 본적 있죠 없어. 아내를 악몽에서 구해야 한다. 이건 아내를 위한 복수이자 선물이다. 이거 참으면 병돼. 받은 건 돌려줘야죠. 그래야 공명하죠.